자 반갑습니다 각도객님들 오늘은 어,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8번에서 21번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에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소설이 나왔습니다 고전소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소설 장르 특히 문학 소설 장르에 있어서 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이런 것들 알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물이, 인물이 누구인가? 인물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주동인물, 그 다음에 반동인물, 그 다음에, 어,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심 인물,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물의 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인물이 주동 인물인지 반동 인물인지 입체적인 물인지 평면적인 물인지 그리고 중심 인물인지 주변 인물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의 요소, 갈등의 배경, 그 다음에 갈등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확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 갈등의 요소와 갈등의 배경 갈등의 결과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 갈등의 요소를 잘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요소에는 뭐 내적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외적 갈등에는 어,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그리고 인물과 자연, 인물과 자연 그리고 인물과 운명 이렇게 갈등이 어, 분류될 수 있죠 그리고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주로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은 그건 성장소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서술자입니다 어, 서술자를 물어보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어, 서술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어 인칭 몇 인칭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지 관점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지를 어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인칭 주인공 그리고 1 인칭 관찰자 그리고 어 작가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인물 갈등 서술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경우 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각자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 서술자가 서술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거의 99%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경지식을 한번 알아봤고 실질적으로 지문을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물, 갈등, 그리고 서술자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에 사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자 일단 할미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미는 누군가의 할미겠죠. 그리고, 낭자. 낭자는 여자. 여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그래서, 청조가 날아와, 외화가지에 앉아 울거든, 낭자, 왈. 자, 청조가 나타났습니다. 청조. 청조는 어떤, 어, 사건의 전개의, 어, 매개체가 되겠죠. 사건 변화의 매개체. 또는 사건 발, 발생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낭자와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오는가를 통해서 낭자의 부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자 친구들 보세요. 어, 청조가 날아와서 그냥 매아가지에 앉아서 울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어 부모가 있니 없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졸았다. 그거는 이제 감정이입의 대상물이죠. 시로 치면은. 그래서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에다 새가 말을 합니다. 어, 정기적 요소죠. 그래서 이거는 어,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어,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을 마누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집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찰나다여 바로 보지 못할 내라 산으로 만든 현판의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으니 서학무의 집을 넣어라 해가지고 어,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장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요지라고 하고 그곳의 주인공은 서왕모서왕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거는 고전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그래서 여러분이 웹툰이 읽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심심하면은 어, 이런 작품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너무 의리의리하여 낭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 주저하더니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성강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융이 모는 옥수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어,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지천 제불과 삼태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대 네. 가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위험 있고 엄숙한 행차와 고등이 일대 장관이더라. 해서 아주 환상적인 모습, 환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지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산 선녀 시위 하더니 이는 월궁 항하의 행차더라. 해서 월궁 항하의 위출이 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궁 항하도 어떤 인물이겠죠. 항아가 숙향을 보고 왈에서 여러분은 월궁 어, 항아가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왈 반갑다 소아야. 그러면 항아랑 숙향은 아는 사이가 되겠죠. 왜? 아는 척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는 사이다. 인간 세상에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쫓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를 보고 가거라 해서 항아가 숙향의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어, 숙향의 이름이 소화입니다. 맞죠? 그리고 숙향은 원래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어, 환상수 세계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의 친구고 어떤 이유로 인간 세상이 내려왔음을 알게 됐고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겪었음을 알수 있겠죠.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집 형상과 의리의리한 모습의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성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배우니 상제 그 성관에게, 성관에게 이르시되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성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성관이 중요한 인물이겠습니다. 어, 태으라. 그러면 이 사람은 태을 성관이겠죠. 인간 재미 어떠하면 소화를 만나보았느냐. 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야 됩니다. 친구들 보세요. 항아가 숙향에게 소화라고 있습니다. 그럼 소화를 만나봤냐고 성관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관과 어, 소화는 인간 세상에서 같이, 어, 같이 내려간 거죠. 소화가 그럼 무수히 사지하더라. 소화가 네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소서 복록을 정하셔서 합니다. 그러면 항아랑 같이 살그 아, 소화랑 같이 살고 있음을 알수 있겠지. 그러고 항아가 옥환께 여조대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래에게 명,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일런 살. 북도칠성에게 자손을 정하라 하니 아들 형제 딸 하나. 남도칠성에게 명하니 어, 두 아들 정성이 되고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된다. 그래서 반도 두 개와 개와한 가지를 선물합니다. 태율 성군에게 주라 한다. 해서. 소아에게 명해서 태울성군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반도 두 개와 개화는 어떤 요소겠습니까? 소아와 태울성군의 어떤 접점이 될수 있겠죠. 접점. 그래서 소아가 상제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들고 한 손에 개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울성군에게 주니 그성관이두 손으로 받으며 소화에게 눈여겨 복원을 자, 친구들 보세요. 성관이 소화를 눈여겨봤대. 그리고 소화가 부끄러웠대. 자, 그러면 이거는 썸이라고 볼수 있죠.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손에 낀 옥지한 진주가 개화에 걸려 떨어지거나 소화가 지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성관이 지거을 소화 부끄러워서 돌아가고자 할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갈. 자, 친구들 보세요. 어, 지금 보면은 이 낭자가 홀련 졸더니로 환상 속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맞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할미가 낭자를 깨워와 하면서 이제 할미가 낭자를 깨움으로써 환상 속 세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합니다 낮잠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는 전부 낮잠이라는 거죠 낮잠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소리에 놀라 게어전히요제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풍류 소리 귀에 징징하더라 그래서 마치 현실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현실감이 있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중약이에요중약 중략. 그러고 나서 사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그럼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장소는 또 중요하죠 그래서 대성사에 올라가니 어, 몸이 고나여 졸려 요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와 이르되 해서 지금 주인공이 바뀐 그 주된 인물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략입니다. 그래서 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와 이르되 부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청조가 날아와서 어, 청조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처니까 어, 다른 꿈이거나 또는 어 다른 사람이란 걸알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왕모가 유지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쫓아 구경이나 하자. 하고 나서 이선이 매우 기뻐하며 어,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어 이선이라는 거죠. 이이 이 꿈의 주인공은 선녀와 모습이 무효 분주하며 어, 기이한 화극과 빛나는 구름 그리고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올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그 뒤에는 삼태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어, 석가 열의 모든 부처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 내, 그대는 내 뒤를 쫓아 상지를 배운 후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성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너무 의리의리하여 동서를 품절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없고 소매 안에서 대추같은 과일을 주며 그러면 이 과일도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추 같은 과일은 어, 모든 걸 알게 해주는 어, 자신의 지난 과거를 알게 해주는 거겠죠. 사실 자 선이 받아 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와 같아 해서 역시나 전생에서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성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이다 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살해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 거을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하고, 모든 성관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상제 정교하시대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아까 여기서는 성관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성관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 선이겠죠 자 태어라 인간 재미 어떠하냐 니네 소화를 만나보았느냐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자 한 선녀를 명하셔서 해서 이 선이 땅에 엎드려,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 얼핏 보니 선녀 북으로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끼는 옥지한 진주가 개하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고는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정,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깨매 요지의 풍경이 눈에선 나고 정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이 진조가 분명히 지어져 있거든 자, 친구들 보세요. 지금 아까 여기서 잠이 들었어요. 대성사에서 맞죠? 그러고 나서 대성사 저녁 공양 종에 의해서 그 소리에 놀라 깼대요. 그러면 이거는 꿈속의 모습이다. 근데 꿈속의 모습이었는데 옥지안의 진주, 옥지안의 진주가 분명히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는 거죠. 즉시 글을 지어 꿈속 일을 기록하고 부적께하직한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북이 공명의 뜻이고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해서 소화와 사랑이 빠진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윗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했다 맞죠? 여기 맨 마지막에 소화만 생각하면 지내더라에서 알수 있습니다.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종조를 따라갔다. 여기 앞에 보면은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해서 따라갔다 맞죠? 숙향은 종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저 세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오지 혼자 온가 해서 맞습니다. 표시를 안 했구만. 맞고 이것도 맞고. 자, 수향과 이선은 모두 서학무의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너무 으리으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또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지 못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어, 압도됨을 느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5 번이겠죠. 자,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학무의 잔치에 장 석연치 않다는 것은 내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이 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자 구경가자 하니까는 바로 갔죠. 이거는 내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을 봅시다. 19번 보면은 어 기억이 어디 있죠? 기억 월궁 항아의 행차다 해서 월공항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원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이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3번 이선이 뱉게, 이선과 이이선 뵙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상제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 요지의 겪을 일을 숙향에 미리 알려주고 있다. 미리 알려주고 있지도 않다. 숙향이 태울 성분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에 A. A를 보면 반도 두개야 개야, 개야 한가지 자 A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사실 증표가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진주죠 진주 꿈속의 진주가 그대로 적, 그 쥐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자 B는 B가 뭐죠? B가 옥지안의 진주입니다. 인물이 상대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된다. 수줍음이 완화된다는 것은 수줍음이 줄어드는 건데 어,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는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어,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어,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수줍음이 뭐 강화되는 계기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틀렸다 그 다음에 C 대추같은 과일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먹으면 자연 난리라 하고 나서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다 해서 어, 인물로 하여금 주변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AB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습니까? 아니죠 A와 B는 옥지완의 진주랑 그 다음에 반도 두 개와 개야 한 가지인데 이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는 전혀 어,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지완의 진주와 대추 같은 과일은 상대인물과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c 는 아, B랑 C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진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예전에는 이런 보기를 먼저 읽고 질문을 읽어라는 소리를 제가 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유형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을 볼 때, 만약에 네 번째 문제로 보기가 주어지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그리고 질문을 보는 게 오히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여태까지 선입견을 만들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했었지만, 어, 이제는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어, 보기를 먼저 보고 질문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부 어, 기이한 요소들이 많죠. 환상담의 구성에는 여러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서사적 전략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지문에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겠죠.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을 들고 들고 나도록 하고 있다. 공통적 서사장치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꿈이겠죠. 꿈, 잠. 그래서, 인물들의 체험에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체험은 현실세계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명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정했잖아요. 아들, 딸, 몇인지. 그래서 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숙향이 청조를, 어, 이선이 부처를 만난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친구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맞죠 왜 틀렸습니까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켰대 숙향이 청조를 만나는 시간적 공간 숙향이 어, 청조를 만나고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적 공간은 아, 시간적 배경은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보름이니까 함을 보름이니까 시간적 배경은 맞다고 할수 있는데 어, 공간적 배경은 틀렸죠. 그래서 어 일, 할미집, 낭자는 할미집에서 잠이 든 거고 어그 이선 같은 경우에는 대성사에서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일치시켰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 보면 하나가 맞고 뭐 하나가 틀렸다 그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숙현과 이상의 환상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리고 어, 숙현과 이상의 환상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벌써 충돌이 되잖아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켰으면, 각자 잠드는 게 아니고, 같은 곳에서 잠드는 거잖아. 뭐, 물론 각자 잠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번 아리까리하다 생각을 했을 때, 2번 보면서 답을 확신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3번.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공간에서의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왜냐, 공통적으로 화려한 누각을 봤으니까. 상제의 그 성관에게 이르시대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정교하시대라고 서술함으로써 숙향의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성의 당사자로 겪은 사건을 기능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글이 작으면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정교라는 부분에서 임금이 임금의 명령을 내렸다 해서 당사자로 겪었음을 알수 있는 거죠. 정교, 정교하시대. 그 다음에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맞죠?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보기를 통해서 질문을 읽고 나서 보기를 통해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내가 말을 했잖아. 맞죠? 그 말한 것들이 선택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었다고 볼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보기를 먼저 읽고 이걸 보는 것은 시험을 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보면서 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왜 틀렸을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어, 계기가 뭘까 문제가 뭘까를 항상 어, 고민하면서 탐구해야만 자신의 성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18번에서 21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